포켓단 여러분 오늘 지금 접속하시면 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리얼 찐 시험을 등진자들 시등자들 <웃음> 시등자들 등장이요 지금 현재 날짜 4월 24일 지금 4월 말 5월 초 진짜 3월 5초 진짜 빼박 시험기간인데 아직 일주일 남았다 <웃음> 예 오늘 근데 마을이 조용할 때 특별 서비스 킵 인벤토리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핸드폰 사장님 안계십니다 여러분 시험 등지길 잘했다 이러고 있네. 그래 시험은 또 돌아오지만 그래. 이 서버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 그스피리시야 시험은 돌아오는데 너네 성적은 안돌아올거야 조용히 해 닥쳐 <웃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조졌어 즐겨 이네 인생 X 됐어 조용히 하라 <웃음> 어? 엘레브다엘레브 LLV 어디서 났어? 엘레브누구거임엘레브 이거 전기 하나 잡아놔야되는데 나도 엘레브좀 멀어? 아 그래? 그리고 우리 동네 민용나오는곳 찾아냄 민용아! 얘 예, 민용이니? 무슨 드이지 <웃음> 뭐, 뭐지? 민용엄마? 민용민용이 네, 미안해 우리가 파도 씹어 <웃음> 주시면, 주시면 미안해 <웃음> 문제는 연비가 저런 밈을 너무 대충 알아서 그래 항상 맞아. <웃음> <웃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뭔지 찾아낼 수 있거든? 근데 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뭐다? 실요한 <웃음> 드립이다 그러니까 모재미다 모재미다는 거 투사장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구조가 되어놔서 에? 아 뭔가 마을 주민 무한 거래 모드를 빼야되나? 너무 많이 번다 혼자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바지사장입니다 근데 아... 저 그렇게 돈 많이 안 법니다 지금까지 에메랄드 몇개 버셨어요? 그럼 7개요 야 진짜 거짓말이다 야 이거 블럭으로. 세무조사 들어가 줘야 될것 같은데요 블럭으로 블럭으로 블럭으로 7개 예 그러면은 7구 머리가 안 돌아가요 54? 50야 6구 오. 54 7구는 뭔데요? 63 1, 어. 9, 4, 2이하하하하하한 세트가 <웃음> <웃음> 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지금 딸린 식구들만 지금 4명입니다 다섯 명이네아 일단 알겠어요 세금은 그래도 창업 초창기니까 그래. 조금 밀어두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민용을 아 어디서 언제 잡지 이걸? <웃음> 예 민용아 하지 말라고 그거 <웃음> <웃음> 잘 모르는 밈은 구사하지 말라고 <웃음> 알 때까지 <웃음> 코일 어디야 코일 어디야 코일 어디야 코일 어디야 코일 어디야 코일 좌표 귓속말로 보내주면은 에메랄드 7개 드림 아 그래 뒤에 붙은 미행은 없겠지 음. <웃음> 이제 붙을래죠 아 이제 와 됐다. 휴. 자 전광석화. 아 좋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는다. 옆에서 그 개걸스러운 어? 없어요. 사장님 저볼좀 빌려주실래요? 볼 빌려주면. 보 어, 에메랄드 몇개 있으신가? 에메랄드를. 감사합니다. 야저 파리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고마워한 <웃음> 번에 잡히죠? 예. 뭐 뭐야? 내가 네, 요즘에 포켓몬 잡이 포잡이 운이 참 좋아요, 요즘에. 가디를 빼주고 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요? 코일 진화할 준비 바로 되고요. 코일은 성격은 렉스 이거 뭐지? 옹골참이 있네? 진화시키기. 레어 코일 진화. 어엔트리 진짜 완벽한데? 일단 제가 에메랄드로 학습장치를 3개를 더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에메랄드 12개 주시면아 아,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안에, 안에 들어가야지아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삼정몰이면 되게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동네 국밥집 할머니 말투지 <웃음> 여기 있습니다 에메랄드 12개 확장 여기 세 개. 아, 아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 빠른 구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혹시 삼정몰에 천둥의 돌을 판다고 들었는데요. 아네 천둥의 돌도 팝니다. 그거 얼마죠? 천둥의 돌은. 이어 그냥... <웃음> 다이아 세 개밖에 안 한데 아, 너무 저렴하게 파신다. 아니, 아니요 어? 그 올랐어요 지금 가격이 저희가 이제 지금 올랐거든요. 아 잠시만요. 이게 무슨 어? 다너 들어오네요? 나와. 그너왜맘대로그거 <웃음> 주지? 장사 방해하네? 삼정물 지금 출입 금지 받고 싶 나? 아 이거는 블랙리스트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아예 블랙리스트고 올라갔서만 이거 <웃음> 칼 들고 나왔어. 이것도 약간 불법 거래품으로 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거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간 거래 불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요? 에메랄드 네개한 명씩만 들어와 보세요 지금 연비가 운영하는 백화점은 그 시가가 연비 맘대로임 그건 알아두셈 어허 어찌 마트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원래 하이마트도 그렇게 함 하이마트가 시가로 한다고? <웃음> 하이마트가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을 시가로 판다고요? 아 이제 세일할 때도 있고 기기가 부족하면 비싸게 팔 때도 있고 그렇잖아 어,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웃음> 지금 소레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레일 완공은 됐는데 이미 불법으로 많이 이용하셨더라고요 아 그게요 라플라스도막 잡고 음. 예, 그게 지금 불법 이용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은 C에서 그럼 배상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당신이 컴퓨터 앞에서 쳐 자서 그날 <웃음> 피곤해서 그거 좀잠좀잘수 있지. 아니 그날 53... 분명히 저희는 전화를 몇번 드리고 그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잠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왼쪽으 의자에서 자느라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 줄 아세요? <웃음> 그게 내 사정이야 그게. 시에서 어, 빨리 무인 승차 요금 50배 가지고 환불해주십시오. 50배는 검사를 이용해서 이용한 모든 사람. 압수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아, 우리 다 그렇게 다 삭막한 도시 하면 안됩니다 이거 한번 자백을 응. 받아보시는거 어때요? 예. 먼저 자백하시겠어요 시장님? 저는 이용 안했는데요 어, 자백하실 분 계시면 시청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삼성시리의 청렴결백함을 믿어요 그리고 제가 한명은 알고 있어요 누구요? <웃음> 제가 한명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라고 생각하시는거면 저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바다를 탔어요 아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고 철도로 올라온 다리만 부순게 한 8개 되는데 아 근데 오늘 시험기간이라 확실히 안왔을 수도 있다기에는 왜 이렇게 시험을 등진자들이 늘었지? 대 <웃음> 많은데 사람들? 아, 여러분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몇 명이야 이거 나몇명 이거 이용하는거 나 알고 있어? 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 하시죠 시에서 막지 않은 지 시장이 무례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장님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장님이... 제가 어떻게 그거를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경비를 세워놓든가 아예 지, 직원을 진작에 고용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파하겠습니다 <웃음> 아니죠, 아니죠! 아니 아니죠, 지금 아니. 저기 한명 나왔잖아요 자백하면 선처 가능할거 아나 써야된다고 나나좀 타보자고 시중은 해봐야될거 아니야 <웃음> 3일 동안 어? 3일 동안 이 와봐 와봐 지금 3일 동안 얼음 깔아 이렇게 옆에 음. 이렇게 유리 싹다 깔아 우와. 지금 우와 우와 안 이, 보인다 이, 우와 저저야 그 연사장이 라플라스 찾는서 얼음 지역을 찾아 나가지고 지금 간이 역도 이렇게 났더니만 야 바다를 봐아 <웃음> 그게 문제였던 거야 <웃음> 어 인당 한8 개씩만 해가지고 음0 배니까 음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20개를 줄게, 에메랄드를. 이거 진짜 비싼 아... 돈이야. 명륜 진사갈비한테 20개를 더 받아.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진사갈비는 자백한다고 했으니까. <웃음> <웃음> <웃음> 음... 어, 아 아니면은 이거 무료로 개방할 테니까 음. 시에서 걷는 세금의 반을저쳐 주세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싼게다그 원리긴 하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부임하고 나서 세금을 안 거뒀지 않았겠어요? 한 명당 에메랄드 다섯 개씩만 거둘게요. 딱 일단 완. 이거 일수꾼처럼 이름 적어가지고 거둬 그책 하나 해가지고. <웃음> 아 그거 상당히 귀찮은데 큰일 났네. 아 이거 공무원을 뽑아야 되나? 시장 비서 어디 어떻게 못 뽑나? 이거 시장 비서. 아 여기 좋은데요 이 집무실 어 이거 괜찮은데요 그 시장 비서 혹시 지원자 있으시면은 저기 좀 올라와 주시죠 시장실 2층으로 캬, 이런 공간이 아 이런 공간 좀잘 사용하려면 담배라도 배워야 되나 <웃음> 영륜 진사갈비라 얼굴이 정장에 안 어울려 탈락 <웃음> 어디보자 어, 속속들이 오고있나 음. 어? 스킨이 아주 예쁜데? <웃음> 어 일단 다른 친구들은 다 들어가도록 하지 음. 그 비서 지금부터 세금을 거둘건데 요게 이제 잔네 장부일세 찾아다니면서 국세청 여기 이거 빗소리가 이거 좀 좋게 볼 만한 한옥 건물이 있는데 여기 한옥 건축 사무소가 생겼는데요. 오 한옥 잘 지었다 이거 한 건사가 생겼는데 어 대청마루에다가 어, 야 이거 좋다 잘 지었다 오와 아니 잘 지었네 진짜. 이거 근데 각자 이제 팀도 좀 꾸리셔야 됩니다 이긴 팀에서 시 운영하는 뭐 이런 느낌? 음 단체전으로 가 이제 아 유니폼도 맞췄대 정세치 H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트레이너 센터 트레이너들은 일점 잘하고 있나? <웃음> 아니 신경을 하나도 못 썼잖아 이거 정치하느라고 아니 잠깐만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아 일이 안 들어와 아 이거 사업모델이 잘못됐네 이게 아 이러다가 이거 센터 폐업하겠네 야 이거 회복서비스 이거 유료화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거? 야 쩔손님 들어왔다 쩔 비용이 저기 써있어요 레벨 10당 다이아몬드 5개 이거 깎아서 에메랄드 2개로 해드릴게 여기 뒤쪽 트레이닝 필드에서 줄 서가지고 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 우리 몸 좋은 트레이너쌤 오실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우리 트레이너쌤 인스타보고 오셨잖아 그죠? 몸 좋은 거 보고 바로 물수리가 음. 효과가 별로지만 어. 파이언볼 어, 음. 뭐야? 화염볼 미스 났어? 그렇지. 한 번에 보내버리고. 어, 대검기, 예. 그렇지. 한대 맞추고 들어가자, 그냥. 레벨 50짜리. 뭘로 때려야 되냐, 대검기는. 다포코일 나와봐라. 마비 되나? 전기자석파. 마비. 그렇죠. 전기쇼크. 효과 굉장히.. 어? 아니 마비 했잖아! 아니 마비에 걸렸는데도 이러네? 바로 계령문 그렇지 크로스찹! 어 신용이가 나왔어 이런건 뭐지 일단 크로스찹으로 그냥 빡 바로 혼내줘버리 빡 그렇지 어? 계령몬데 계령문 선공격 일단 선방 때리고 가 일단 선방 때리고 가! 그렇지! 나이스 미러전 에렉키블 전기 아 이거 못하네 담 깨운 뺨치기 안들어가네 깨비스 어차피 안되는걸 알지만 아 레벨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케이 나이스 한번 버텨주고 좋죠? 나쁘지 않죠? 얘도 이게 마지막이겠지? 나와주고 최면술 재워버리기 딱 어? 안잤나? 어쩌지? 헤이아우아우아야 깨비 <웃음> 아 이게 속도가 더 느리네 이게 아 설마 아파트 1층 지금 저거 완공이 된건가요? 내부까지? 어? 아 이런식으로 우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맞아? 여기서 아 됐다. 호호 오호 이야 연비야 여기 잠깐 와서 구경해 볼래? 완전 진짜 대리석 반딱반딱 집이 완성이 됐는데. 오 대박. 야 고급지지. 어 완전 아 여기 여기 딱 화장실 느낌인데? 아니 이게 구조가 있어 구조가 이거 안방이잖아 이거 옷방이고 이거 약간 음... 파우더룸 파우더룸 있고 안방 있고 여기 약간 다용도실인가 여기는? 어 뭔가 작은 방에다가 어, 상당한데요? 그리고 나 새로운 사업하려고 준비중임 아 뭔데? 이제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핸드폰이 나온 이 시점에 그게 맞는 사업일까요? 그지 아날로그의또 감수성이 있잖아 아니 지금 시대를 거꾸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한 명도 원래... 많아가지고 전화하겠네 <웃음> 아니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은 핸드폰 메시지로 하는 겁니다 핸드폰 개통 안 됐어요 아직? 아... 이 예, 지금 오늘 영업을 안 하긴 하는데 M에 40개라고요? 야 이거 풍리네 야 이거 마을 세금을 지금 이만큼 걷었는데 이 40개가 아이폰이 맞긴 한데 아 다이아 40개 M에 20개네 그러면 자 여기 이거 이거 가져가시고 아 그리고 우리 소레일 사장님 어디 계신가? 소레일? 북측으로 가는 철도 하나 더 뚫어놨거든요 히야 히야. 이야. 야. 와! 음, 이렇게 또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가용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아이. <웃음> 지금 이거 열차나 왔는데 무슨 자가용이야. 아이 근데 바다가 너무 넓어서 자가용 좀 비효율이에요, 지금. 어허, 지금 건 날개를 무시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건 <웃음> 날개는 좀 에바지. 비행기인데? 이제 서버 관리의 차원에서 규제 들어가야 됩니다. 규제 예. 아 그래요? 예예 예. 공무원용으로 규제하겠습니다. 괜히 구해왔네 <웃음> 괜히 구해왔네 이게 근데 솔직히 50%는 좀 너무 세지 않아요? 아... 아따마... <웃음> 아따마... <땀아. 웃음>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50% 50%, 50%. 아유... 아, 아. 응. 아 감사합니다 그거면은 핸드폰 어. 하나 사고도 남아 아 달달하다 세금 그럼 얼음 지형 가는거는 에메랄드 3개 여기는 하나만 받겠습니다 아 얼음 지형이 훨씬 길어? 한 여기에 4배 다섯 배는 길어요 오 여기 사막에 메사 붙어있어요 야 이런 기가 막힌 선로를 뚫었단 말이야? 마라카치 있고요 어 얘는 엔티골 있고요 아 너무 좋다 야 새로운 애들 만난다 여기 오니까 여기 진짜 새로운 세상이야 야 여기는 진짜 별장 하나 짓고 싶은 곳이야 여기는 지형이 이 새로운 도시를 차려도 되겠는데 여기다? 그니까 진짜 이거 제이도시 이거 입지각이야 이거 고산지대 포켓몬 조선으로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거 마렵게 하네 <웃음> 도시 마렵게 하네 이거 아 알바생부터 구해야 겠다 알바 구합니다 솔레일 알바 너무 강력하고 어? 메타몽이다 아, 근데 오히려 메타몽이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렵지? 다른 거다잘 잡는데 메타몽만 잘안 잡힌다? 어 아, 다 썼네? 솔로선, 솔라인, 알바슨 특혜가 있습니다 바로 배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는 거 이런. 무료로 잠깐만, 우리 남들은... 트레이너도 다 빠지겠는데 이러면? <웃음> 얘들아, 사장 나와있어서 사직서 안 받는다 우리 트레이너들 지금 너도 할 거니? 와이판? 와이팬? 여섯 분? 야 그거 5분씩 하면 되겠다 5분씩 아니 대책 없이 뽑지마 우정이 되게끔 뽑아야지 아니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공짜로 쓰면 돈은 누가 내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금 나올 잖아요아 진짜 <웃음> 나는 오늘 여기서 하룻밤 새야 될것 같아? 여기 민용 나오기 딱 좋아보여서 거기서 뭐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몇마리 좀 잡아오세요 오징어 뭐가 필요해요? 먹물 필요해서 그래? 뭐 먹으려고? 아니 그 사업 망한다니까 연 사장 익명의 편지 받아 보고 싶단 말이야 어, 그래서 어. 한 사람 있음? 없는 것 같아 그래 <웃음>